여기 또는 뭐, 새마을 부를 간다든지, 무슨, 캐피탈사에 간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몇천 또는 1, 2억 수준에 그칠 텐데, 뭐, 10억 이상의 그런 이제 무리한 대출을 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집을 사거나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투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빚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데 여기에 44평에 12억 6천을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실아냐? 왜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사람 뭐 뭐는 거냐장 자냐. 뭐떡붕서 팔았냐? 그, 그 당시에 16억에 사가지고 12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4억인가 얼마만 현금으로 산 거잖아. 지금 1년도 안 돼서 자기가 4억을 날린 거잖아. 거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좀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면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국 집주인이 예 세입자들한테 이제 내줘야 되는 사실상의 부채인 거거든요 부동산 폭등기에 추가 대출을 받은 세대 중 실거주가 아닌 집을 살펴봤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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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대여세 되게 되니까 지금 모 중반 한삼만한 백사만 정도 되거든요 이자가 9 1만 육천 원부터 내려가는 것이 원금이 십1만1만 사천 원도 올라간 이이 억을 대출했을 경우에 끓다는 거지 잡았을 때년전 전세를 끼고 3 7 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건 내년 8월. 이분도 세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세아파트 네. 이제 중공되기까지 음. 살아야 된데가 그러니까 살고 싶어 니까그 저희한테 팔때 이제 조건이 전세 끼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매도인의 사정으로 집값의 상당 부분을 전세 보증금으로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장에 빚을 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 구매하고 조금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네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이었으니까 음. 가을에 그냥.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만에 등기를 막세채 다섯 채좀 많이 하시는 분이 열채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근데 진짜 막택도 없는 구축 아파트 막 25년 30년 그러니까 막 40년 다 돼가는 막 쓰러져가는 아파트 그런 것까지 그냥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미쳐 날 테니까 가격이 이웃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사받았어요 네. 오션뷰가 일억도안 돼. 삭스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띄워가지고. 아 근데그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하루에 전화 50통, 거의 50통 이상. 아니 전화가 너무 와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그때 엄청 그리가 많이 됐어요. 줄이 뭐,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을 뭐, 보고. 네. 아, 많이 드네. 한번 생각해. 다른 집안 보고 그냥. 서로 오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집안 보고 사요. 서울 사람들은 금액만 산거 계약금만 그냥 보내오고 전세 안고 그냥 사고. 25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몰려든 투기 재료. 기사가 뜬달에 무려 155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산 갭투기였습니다. 음식까지 일은 안 되지만 7그래가이 일은 안 됐어요. 흐린 집들이 6,500에서 7천 정도를 전세를 끼고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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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리에서 많게는 4천, 5천 가까이 남겨먹은 사람이 네. 있었어요. 네, 전국을, 전국을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속전 말로 밤통이 됐어요. 밤통? 네. 밤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웃음> 왜요? 강의를 해요. 강의를 응. 하면서 그사람들 데리고 투자를 다닌 요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960세대 가운데 거래된 곳만 723세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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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많아도 걸면 더 많아도는 어제 130몇 개 나오고 아, 이렇게 많게는 안 나왔어. 많아야 아. 220몇 개 30몇 개나 아. 있어요.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밀물이 들어왔던 지난 3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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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5억의 갭 투자로 샀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5억의 전세금이 6억으로 올라요. 그럼 1억이 생기잖아요, 집주인이. 근데 1억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아요. 은행 1억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어떤 집을 사면 2억짜리 사요. 근데 2억짜리 집은 여기 전세가 1억이잖아요. 전세 비율 50%니까. 근데 1억을 여기 전세금을 받아서 이걸 사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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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까지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불적 넘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모든 자산가격이 본질 가치로 돌아오든지 그 밑으로 떨어져요. 본질 가치가 제일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일부 코인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장 붕괴되고 있고요. 3,300이 넘었던 코스피가 최근에 2,1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호드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하지만 한 30%, 40% 가대평가된. 예, 주식이라는 것은 웬만한 종목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팔 수가 있어요. 손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도 팔지 못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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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비지로 장만한 집내채로 네 속이 타들어가던 김상우 씨. 김 씨는 며칠 전 가격을 크게 낮춰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